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부입니다자 마인크래프트 전세계 누적 판매량 2억장 월평균 접속자 수 1억명을 유지하는 비디오 게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경신하고 있는 게임이죠 아마 지구상의 인터넷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깔려있는 곳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ip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인크래프트가 정식 서비스를 진행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들의 ip를 이용한 새로운 게임을 선보였으니 이름하여 마인크래프트 던전 던전스입니다. 뭐 그전에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가 있지 않았냐고요 물론 그게 있긴 하지만 모장도 아니고 텔테일게임즈가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만들었고 게임도 망했으며 그냥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거라 칩시다 아무튼 이번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하면 모장이 처음으로 선보인 마인크래프트 외의 게임인데요 과연 마인크래프트 외 처음으로 선보인 모장의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이 게임을 쉽게 설명하자면 마인크래프트 플러스 디아블로 딱그 정도의 느낌이 거의 정확합니다 게임의 정확한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로 플레이어들은 각 맵에 존재하는 던전에 들어가 몬스터들을 사냥하고 보스를 잡고 특정 이벤트를 클리어하고 아이템을 파밍하여 더 상위의 몬스터들을 계속해서 사냥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의 게임이죠 그렇지만 본인들만의 색을 어느정도 집어넣어 나름의 다채로운 플레이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직업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장르의 비슷한 게임이다 보니 비교를 할수 밖에 없는 디아블로 페오액과 비교를 해보죠 일단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직업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직업마다 존재하는 스킬들에 맞춰 빌드를 짜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페오액도 어느정도 직업군의 틀이 마련되어 있으며 패시브를 늘려가면서 빌드를 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에서는 직업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게임의 플레이스타일을 본인들이 만들어 나가냐 바로 여러가지 아이템과 인첸트 유물입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에는 낫, 글러브, 글레이브, 칼, 망치, 철퇴 등등 21종의 근접무기와 25종의 장비, 23종의 원거리 무기가 존재합니다 이 무기들은 저마다 다른 공격력, 다른 속도,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어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 도적같은 플레이를 원하는 유저는 공격속도가 빠른 글러브나 단도를 장착하고 방어구엔 공격속도 증가같은 옵션이 붙은 아이템을 장착한다던지 탱커와 같은 플레이를 원하는 사람은 묵직한 글레이브나 해머같은 무기를 들고 받는 피해 감소와 같은 장비를 장착한다던지 궁수같은 플레이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원거리 무기를 장착하여 원거리 무기 데미지 증가 아이템을 장착한다던지 하여 자신만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인첸트 효과부여 시스템인데요 이는 쉽게 설명하며 마인크래프트의 인챈트처럼 랜덤하게 아이템들의 추가 효과들을 붙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효과들은 아이템을 파밍할 시에 랜덤하게 옵션들이 붙어있습니다 유저들은 각 칸마다 랜덤하게 부여되어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을 선택해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해 해당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강화를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직업이 없이 자유자재로 무기를 바꿔가며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특성에 더 다채로운 플레이를 더해주는 시스템이죠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스킬 같은 개념의 유물도 게임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무기 갑옷 원거리 무기가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 인첸트도 가능하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장비였다면 유물은 그런거 없이 오직 단일 효과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장비에 붙어있는 효과들이 패시브 스킬이었다면 유물들은 액티브 스킬이라고 할수 있죠 이 21가지의 유물들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적들의 공격을 막는 방어막을 치거나 순간적으로 이동속도가 빨라지거나 공격에 부가효과를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 액티브적인 스킬들을 통해 플레이어의 전투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핵심이자 게임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타 핵앤슬래시 게임과 비교해봤을 때 그다지 특출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직업이란 개념을 없애버리면서 게임 자체 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시켜줄 수 있다는 게 기존의 게임들과 조금이나마 구분 지어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을 심화적으로 플레이하게 된다면 이 게임도 역시 이런 장비 효과 유물을 통해서 자신만의 빌드를 자가는 맛도 쏠쏠한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탱커인데 팀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성기사와 같은 성향을 지향한다면 적들을 타격할 때마다 범위 1이 들어오는 광의 옵션 무기를 찾아 장착하고 장비는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도발과 같은 옵션과 피해를 감소 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갑옷을 입어 적들에게 힐도 주면서 전선에서 탱커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자유로운 빌드를 짤수 있으며 빌드를 짜는데 가장 중요한 부가효과와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포인트들은 아이템을 한번 갈면 사용했던 포인트들을 그대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자유롭게 빌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게이 게임이 가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이 점은 약간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의 지역에 떨어져 자유롭게 자신만의 세상을 가꿔 나가는 마인크래프트가 지향하는 모장의 스타일이 묻어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게임의 파밍은 매우 단순한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던전들은 총 6단계의 레벨과 3개의 난이도로 나눠져있습니다 이각 던전들에는 드랍되는 아이템 유물들과 특수한 부가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유일등급의 아이템들이 정해져있어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빌드에 맞는 아이템이 드랍되는 곳이나 본인의 빌드로 클리어하기 쉬운 던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선택적으로 던전을 공략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던전의 레벨이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적들은 더 강력해지며 더큰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단순히 에메랄드를 이용하여 장비와 유물을 랜덤하게 거래할 수 있죠 이렇듯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다른 핵겐슬래시류 게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좀더 상위 레벨에 내가 사용하는 내가 원하는 옵션의 아이템이 뜰 때까지 계속해서 던전을 반복해서 플레이하는 단순한 방식 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임은 최대 4명까지 동시에 멀티플레이가 가능한데 확실히 솔로로 플레이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느끼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몇몇 스킬들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힐이라던지 팀원들을 도와주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4인으로 꽉 채워서 플레이하다 보면 확실히 게임 자체가 솔로 플레이 보다는 멀티플레이 에좀더 재미의 무게를 둔 것처럼 보였죠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느 rpg 게임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는게 확실히 더 재미있긴 하죠 조금 독특했던 게 어느 게임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유저 수나 레벨 템 차이에 의한 던전 보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 레벨 템 차이가 나도 편하게 파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원이 한 명이라도 쓰러진 뒤에 30초 내에 살려내지 않으면 지속 딜이 들어가서 팬텀이 소환되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보정 아닌 보정같은 조금 독특한 시스템도 존재했죠. 그러다 보니 죽은 팀원을 버리고 마이웨이를 하기도 힘들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다소 협동성이 강제시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은 그렇게 잘 만든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못 만든 게임도 아닙니다 딱 무난한 게임 그 정도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무난하다 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확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게임이라 불리는 노맨즈 스카이를 플레이하고 그 게임 무난하던데? 라고 평가하는 거랑 라스트 오브 어스를 플레이하고 그 게임 무난하던데? 라고 평가를 하는 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무난하다 라는 말의 가치는 매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는 딱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게임이 고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게임이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걸 굳이 네거티브하게 이야기해보면 깊이가 없는 게임이죠 디아블로처럼 대 서사시의 스토리가 있거나 매력적인 빌런이나 캐릭터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의 그래픽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좋은 것도 아니고 패스 오브 엑자일처럼 깊이 있고 정교하고 디테일한 빌드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그렇다고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장르적 특성으로는 타 게임들과 비교해봤을 때 구분지어지는 부분 정도만 있지 게임이 가진 큰 차별점이 모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디아블로나 페어약 혹은 다른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에겐 다소 너무 가볍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대단하진 않지만 얕게 소박하게 밸런스가 어우러지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게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각자의 요소들이 잡고 있는 밸런스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이 쓸데없이 화려한데 게임의 컨텐츠가 없거나 게임플레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서버가 너무 엉망이라거나 게임의 구성은 재미있는데 밸런스가 전혀 안 잡혀있다거나 하는 등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망가져 있거나 원하는 바를 구현하고자 하는 흔적은 보이는데 정작 플레이하는 데는 마련이 안된 느낌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 게임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분륨이 작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엔 초반에 게임이 공개되었을 당시부터 딱이 정도의 스케일의 게임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직접 플레이를 해보았을때도 기대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을 처음봤을때 닌텐도 스위치로 즐기기에 딱 적절한 게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만큼 막 어떤 거대한 경험을 바라고 플레이하는 게임이 아닌 부담없이 친구들과 잠깐잠깐 잠깐 즐기기 좋은 입문용 해앤 슬래시 캐주얼한 해앤 슬래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딱 장르의 기초를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는 게임이죠 문제는 기초만 담겨있어서 그렇지